기본 스텝이 볼 오면은 하나, 둘 잡아서 던지는 거잖아요. 오케이, 그 오른발로 뒤져서탁 떨어질 거예요. 틀면서 잡고 왼발이 오케이, 해. 자, 밑에서 뛰어 올라와서 이제 슈팅을 쏘는데 총네 가지 스텝. 자,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 스텝이 볼 오면은 하나, 둘 잡아서 던지는 거잖아요. 그죠? 자, 일단 첫번째 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오케이, 그 잘했어요, 잘했어요. 미다운 나오게 되면 지금 디펜스가 뒤에서 쫓아온 상황이 되잖아요. 지금 볼 잡을 때 첫번째 스텝하고 몸이 이 상태가 돼 있으면 안 돼요. 볼 잡을 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시선 주고 첫번째 발이랑 몸이 방향을 잡아주고 두번째 발이 차주는 형태가 돼요. 돌리고 따닥! 예, 케 또! 우리가 맨날 할때 다리가 힘이 빠지면 슛이 형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잖아요. 몸이 옆으로 빠지는 거. 가장 중요한 건두 번째 스텝이잖아요. 스텝. 첫 번째 발이 아무리 잘 잡아줘도 두 번째 발이 뒤에 애매하게 살짝 붙어버리면 밸런스가 깨져요. 두 번째 발이 차주는 느낌이에요. 차주는 느낌이. 잡아서 하나 탁! 주고 팔은 그대로 링에 갖다 대주는 형태가 돼 오케이, 나이스! 굿! 잘했어요. 자, 그 다음이 똑같이 뛰어오다가 딛고 오른발로 딛어서 탁! 떨어질 거예요. 홉스텝으로. 쏠거에요. 슛을. 그때 찍을 때 먼저 올라가 있으면 안돼 이거. 같이 올라가줘야 돼 같이 전달받아서. 자 한번 해볼게요. 시작! 딛고 탁 떠야지. 근데 그게 더 빨라야 돼. 이렇게 잡는 이유가 컬이나 그런 애들이 할때 수비가 따라오면 바로 던지잖아요. 다닥 탁 그렇죠. 근데 거기서 따닥네 발을 밟으면 안돼요. 네 발. 하나 둘셋넷 하지 말고 하나 둘 최대한 바로. 왜냐면 우리가 그냥 바로 하나 둘로쏠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만약에 너무 빨리 뛰고 있어서 아니면 패스가 이상하게 와서 이렇게 잡은 거야. 이걸 끌고 와서 던지긴 쉽지 않잖아요. 다 정비를 시키는 거지. 그렇죠.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. 이렇게 돼서 끌고 와서 밑으로 와도 위로 와도 그렇죠. 우리가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바로 쏠수 없잖아요. 애매하게. 링 쳐다보고 바로 던지는 거. 또자그 다음은 형이 제일 많이 하던 거 볼이 왔을 때 몸을 틀면서 잡고 왼발이 차주는 거예요 오른발로 중심을 잡고 왼발로 찰 거예요. 근데 왼발 찰때 대부분 이게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이거예요. 가까이 붙어서 밸런스가 깨지거나 아니면 너무 넓게 잡거나 제일 좋은 거는 잡고 그냥 우리 슛 쏘듯이 발이 살짝 뒤에 있거나 옆쪽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. 이것보다는 항상 비슷한 위치에 잡아서 던지는 거. 오케이? 뛰어나와서 오른발 왼발 잡아서 자 출발! 고! 자공잘 나가자 공잘원투몸 이동하지 말고 몸 이동하지 말고그 자리에서 원투 오케이 자또 하나 이번에 제가 여기 탑에서 그냥 패스 줄 건데, 원래 이런 상황인 거예요. 미다 막 나와가지고 그냥 볼리 바로 와서 잡으면 좋은데, 타이밍이 늦었어. 그래서 서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. 그때 볼이 와요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왼발 붙인 상태. 그러니까 대부분 볼이 와서 타이밍이 늦는 게, 볼이 섰어요, 지금. 근데 볼이 온 거야. 근데 이때 다시 타닥을 잡지 말고, 그냥 한 발은 붙이고 있어요. 준비. 바로 나갈 준비. 바로 찰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최대한 붙인 상태, 탁! 잡아서 팔끝까지. 자, 갈게요. 일단 미들에서. 해.